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바로 통발을 던지러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뭐나아 일단은 어쨌든 이제 형님하고 부르님하고 저하고 이제 해가지고 통발 아마 4개인가 던질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가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통발 던지러 갑시다 자 로추 빠질거 다오다 맞아요6 어. 네. 여섯 개인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뭐야? 여섯 개 아닌데. 됐습니다. 야, 이거 뭐, 들어가겠네 네, 이거는. 네, 네. 어, 어. 아 생각 냄새. 아 냄새 아주 엄청 나네요. 가지 있대요. 여기 가지. 오. 아마존 뭐 같아요, 아, 가재 같은 거 잡아서 먹어 봐야지. 뭐뭐 있을 거같아요딱다고관 아, 너무 분위기가 좋아. 너무 분위기가 좋아, 진짜. 여기 없을 수가 없어요, 여기. 여기에 you know, 예. 시시시시시시시시오 전기벤저어가 있다고 합니다 들올것 같은데요 시 시에 예. 자고러 예. 나의 프랑이 아우 이렇게 겟 나이 겟 나이 팩트 네 메이비 메이비 메이비 메이비 메이비 메이비 메이비 메이 예, 메이비 메이비 없다는 뜻입니다 메이비 왜냐면 아마도라는 말은 여기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실패한 영상들이 많거든요. 네, 캡틴은 이제 저희가 알거든요. 에 아저씨 들봐아닭 냄새 맡고 왔나봐요. 아 그런가? 왜밥안 주냐고? <웃음> 와닭시이어오 생각인데 색깔이 약 진짜 좋아. 와개 썩어내놔요. 스멜. <웃음> <웃음> 네.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요생닭을 어, 여기, 여기 안에 이렇게 넣어주고 응. 응. 나, 나 이거 이제 만지면 안돼 우선 여기다 하나 더넣을게요 바로 네 응. 진짜 야, 뭐 어디있어? 하나씩 하나씩 넣어야지 하나씩만 응. 와 이거 냄새가은데 와우 진짜 대박이... 이거 오우 와야 이거 많이 들어오겠다 만약에 있으면 뭐가 네. 있으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던지러 가겠습니다 바닥이 다 진흙이라서 또 진짜 뱀장어나 막 그런 느낌이 미끈미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와 그리고 날씨가 아, 그래서 타기 싫었는데 쟤 날씨가 미쳤어 요 너무 덥습니다 진짜 미쳤습니다 여러분 그 날씨 와. <웃음> 와 여러분 지금 햇볕이 지금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빛납니다 와 너무 더워요 지금 밖이 온도가 거의 와, 40도 되는 것 같아요 한국, 한국이랑 한국 뭔가 비슷한데 여기는 뭔가 햇... 햇볕이 좀더 따가운 느낌? 따가워요 여기는 더운 것보다 따갑습니다 아. 난 다른,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어, 이쪽으로 가야 되나? Where? What side? Left, right? 라 오케이. 저로. here. 열로 열로. 아, 열로. 거기는 열로. 가지가 많다. 열로. 아, 넣게요. 네. 먼저 넣으세요. 넣는다. 진짜 넣는다. 아마존 네. 강에 넣는다. 넣어도 넣으세요. 아, 아마존 강, 강 강조해야 된다고. 오케이, 아마존. 오케이. 아마존 강에 넣는다. 아마존 강에 넣어요. 아, 그럴까? 네. 재미라는 <웃음> 거예요. 좋아, 잘들어왔어잘 잘 가라앉는다. 2m. 개쓰러져요? 몰라요. 어, 개쓰러지네, 개쓰러지네. 오, 귀순데요? 오, 오, 오, 예, 예, 예. 전기뱀병은 나오겠는데, 오늘? 아니, 진짜 이 정도면 뭐라도 잡힐 것 같긴 해요. 자, 여러분, 이제 이것도 한번 마저 던져보도록 할게요. 닭은 가운데 놓고. 닭이 중간에 붕 떠있으면 피라냐가 분명히 와서 설치 겁니다 어, 그래 그냥... 잘,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Okay. 자 이제 통말 설치가 끝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오늘 저녁하고 내일 아침에 볼건데 뭐가 잡힐지 좀 기대되네요 자 일단 돌아가보고 다른 데또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뱀같은 이상한 이게 물뱀이라고 하는데 꼼자고 되게 드러머리처럼 생겼어요 뭔가 오, 오. 뭔가 되게 얼굴이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오 진짜 도롱뇽도롱입인가 도룩료? 오우 울지는 않아 그쵸 렇 근데 너무 징그러워요 오케이. 징그러워 오 냄새는 안 나는데요? 냄새는 안 나? 네 냄새가 어. 안 나요 <웃음> <웃음> 야, 이걸 어떻게 손질할지? 아 머리를 날리시는구나 장어랑 비슷하네요 손어 장어랑 비슷해 그리고 여러분 지금 손에 닦았는데 꼼장어처럼 이렇게 점있치 보이시죠? 이렇게 가죽이 남아요. 가죽이 루끼지나 봐요. 어? 이쪽에... 아... <웃음> <웃음> 아... 근데 얘가 신기한 게 장어는 물거든요. 그 얘는 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와... 엄청 튀깁니다 이거... 오... 오... 아이 a 스 e d 무서워... 아... 여기가 앞에가 내장이 있구나! 고기가 아닌 것 이거 물고기가 아닌 것? 어, 이거 뱀이야 뱀 진짜 뱀이야? 어 진짜 뱀이라 그랬어. 아. 워터 스네이크. 워터 스네이크. 야, yeah. 그럼 결국에 뱀을 먹은 거네요. 결국 뱀을 먹은 거죠. 제가 아마존 와서 뱀을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거 뭐 물뱀입니다. 물뱀. 보면 볼수록 도롱뇽이랑 닮은 거 같아. 요 뭔가. 근데 살봐봐. 근데 만약에 여기 다리가 퇴화된 그 도롱뇽이야. 그러니까요. 그게 다리가 없는 그런. 이 몸이 길고 맞아요. 다리가 한요만게 달려 있는 그 도롱뇽이 있거든요. 아이고, 워터 아니, 스네이크가 도롱뇽 아니요 근데 심지어 놀라운 거는 역시 헌터 분이 손질을 할줄 아십니다 맞아요. 이걸 드셔보셨는데 맛이 굉장히 없다고 하셨고 곰치껍데기? 와, 약간 곰치껍데기 같은 그렇죠. 느낌이야 지방층이 있는 그런 느낌이죠 어, 어. 그냥... 제가 미국에서 곰치 먹었을 때도 이렇게 엄청 껍질 뺏기가 힘들었거든요 와 여러분 살이 이렇게 찢어집니다 와우 우와 어 맛있어 보이는데요? <웃음> 아니 괜찮아 보여? 그니까요. l e a t No. a 와. 자여 이렇게 베니다이 진짜 꼼어 같아요 진짜로. 와. 그리고 근데 이게 뭔가 살이 되게 애매해요 뭐라 그래야지 어좀 말랑말랑한 네, 네. 그런 탄탄하진 않아요 물컹물컹하나요? 물컹물컹 아왜물컹물컹 네. 근데 뱀이었으면 벌써 죽었는데 머리 자른 그러니까 약간 물뱀 같은 어, 뭐예요? 엉덩이를 자른다 네 항문 쪽을자른나 봐요 아 아까 그 약간 빨판처럼 생겼던 꼴이 있죠? 그 부분을 네. 지금 잘라내고 있습니다 뭐가 맛있어 보이네. 고추장 구인가요? 고추장. 아, 이게 고추장 이게 또 고수, 양파, 맞죠. 당근 절임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퓨전 돼요. 퓨전 음식. 퓨전 음식. 어. 네. 하우? 하우 캔 아이? 아 that that 자, 자 예. 이제 또... 바나나이에다가제딱 현지 느낌으로 먹어 볼게요. 예. Yeah. That's right? 예, yeah, yeah, 이렇게. Okay. 오케이. 자, 이렇게 감을지. 자, 이렇게 네. 두고 냉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에이. 이렇게 맞아요 마, 이, 이렇게 이렇게 그냥 해요. 그래요. 양념. 비싸. 아, 소스 소스. 간단 소스를 요렇게 와. 이 현지네. 아, oh, my baby. my baby. sleep. <웃음> 렇게 한번 해 볼게요. 오케이. Yeah. and finish. 다 하고 그러니 이게 너무 신기해요. 어, 너무 신기해요. 와. 이 요령이 있는 게. 이 바나이 바나나 잎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했거든요. 아세우시네아세우는구나 그리고 요거 풀을 또 앞에서 바로 저기는 풀 있죠. 저거거든요. 저거를 음. 따와서 또 이렇게 풀고 한번 풀고 먹습니다. 음. 음 맛있겠네요. 오 맛있을 것 같은데 왔죠.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 사실 이게 다 소스 빨이잖아 그렇죠. 그데이 소스가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음. 네. 자 그리고 야와 여러분 미쳤습니다. 디스 이 아마존.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숯불구예요? 아니면 뭐 찜이에요? 그쵸? 약간 찜이죠? 숯불찜 숯불찜 왜냐면 이 바나나잎에서 수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에서 이 바나나잎 수분이랑 같이 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와자 여러분 이거 기다려보고 다 되면은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되나요? 아삭아삭자 <웃음> 이제 입고 있습니다 맛있게 입고 있어요 맛있겠다. 어 너무 뜨거워 같은데? 이게 바로 현지의 손맛?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손으로 하냐? 와 저는 못하겠어요 여기 해봤어요. 이렇게 막. 마... 안 아, 뜨거워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냄새 맡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 어, 맛있을 것 같지 진짜 여러 맛있는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그리고 이 바나나 의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너무 좋습니다 불러볼까? 어 불러보자 어, 냄새가 오. 좋아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태웠는데도 으스러지지 않고 이게 줄처럼 풀리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안 풀리는데? 그러니까. <웃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막 으스러지지 않고 이걸 다시 풀어야 된다는 게. Help me, help me, thank you. <웃음> 너무 우리 엄마야 엄마. 그러니까 진짜. 엄마 이거 풀어줘, 자요. 엄마 고마워. 뜨거운 거 절만 지시고 어. 엄마 이제 어떻게? <웃음> 고마워. 오. 와. 와, 여러분 미쳤는데 와. 이거. 냄새 좋은데? 우와, 냄새 좋은데? 장 <웃음> 와. 개좋냄새나요 여러분. 진짜 진심 맡아봐. 진짜? 오, 진짜 맛있는 냄새야, 지 고수 향이랑 어. 뭔가 좀 매콤한 향딱 그거네. 맛 내가 왔을 고추장. 그거를딱잘 절여져 가지고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보세요, 일단. 이야, 끝났다, 끝나. 내가 먹어봤는데 뭐 맛있는 건데요? 맛있어요? 먹어봐, 장우주, 먹어봐.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봐. 초베 이렇게니? 아, 초베를? 음. 맛있지? 음. 맛있지? 이게 어. 피라루코보다 맛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반찬을 나왔던? 아난피라루코가더 맛있는데 아 이게 어, 살짝 어? 쫀득쫀득? 쫀득쫀득하죠? 이게 네. 살고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쫀득쫀득합니다 음. 음. 이게 수분기가 음. 있어도 되게 맛있네요 우와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와, 이거 뭐야? 뼈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오. 돼? 쪼그라들었어요 쪼그라들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잘라볼까요? 나는? 어? 근데 이게 다 뼈야 만져봐 그지? 목목목아당 당목. 목이다. 오 진짜 당목 같아요, 여러분. 위 잘라야겠다. 어 이거 한번 잘라봐야겠는데. 아 이거 튀겨서 먹었을 때 진짜 맛있습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저 여기 살 살코기 좀더 먹게요, 와 진짜 저는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꼬리살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음 꼬리살은 좀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좀 촉촉한? 어디 야, 먹었어? 꼬리살 먹었는데. 어, 꼬리살은 더 괜찮아. 꼬리살 먹었는데 이게 쫀득함이 없고 진짜 부드러워요. 오. 어. 네. 자 보름이 먼저 한번 먹어볼래요. 오야, 거의 들어가겠다 얼굴. 야 이렇게 쫄기냐? 엄청 쫄기죠. 약간 양 진짜, 짠... 진짜 닭목 같다. 그니까요. 오. 자자자. 음. 어때요? 맛있나요? 오, 진짜 닭목에 그냥 붙어 있는 그런 살, 진짜? 그런 살, 음. 살, 살 살.. 느낌이야. <웃음> 저러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처음에 살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하기 전에는 살이 되게 붙어있는 느낌인데 되게 억지로 붙어있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약간 콜라겐 덩어리가 붙어있는 느낌. 아, 약간 물 나오는 게 혹시 그럼 다 그건가요? 아 그럴 수있겠다네 네, 이제 한번 뱀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뱀 먹어볼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먹어봐 오! 괜찮지? 냄새는 좋은데요? 아, 어, 냄새 와, 좀 생긴 게 에일리언 그 에일리언 <웃음> 영화에 나오는 그것처럼 생겼어요 진짜 어, 생긴 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맛있던데? 요것도. 아따가다. 아, 그렇지. 살을 먹어야 돼. 이게 잘안 뜯기지. 아니 내가 펼쳐줄게. 자 여기 안쪽 살이지. 보이지 어, 여기 여기. 보이지? 네. 여기, 여기. 네. 어 여기 여기 여기 어 그래 여기. 뭐, 어, 그래. 뜯어. <웃음> 자고 뜯어. 그렇지. 응. 어 맛있게 먹었다. 먹어 아우 맛있다. 음. 야 진짜 맛있지. 이거 그거다, 아, 그. 그래, 뭔가. 아, 야, 야, 그, 아니, 아니, 아니, 쪽갈비, 그, 그, 그거. 잘 아니야, 나 쪽갈비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 아, 이거 생각이 안 나요, 이거. 아, 이거 뭐였지, 이거? 아, 어, 그거 있잖아. 한, 한입 더, 한입 더. 그래. 아, 더줄게 어, 내가 도와줄게 그래, 이거. 이거 그 고기를 먹다 보면 살짝 겉에 약간 그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그, 그 부분 딱 씹었을 때 어? 뜯어먹는 느낌. 그, 그, 그 아, 갈비. 맞아요, 갈비 시켰을 때 갈비. <웃음> 아, 아 내가 맛 말한 거잖아. 그, 맛막 그, 같은. 그거라고. 게 그, 그, 맞아. 그막 같은 맛이야. 맞아요. 맛있네요 진짜. 마막 애기스 짭깔. 나나 나도 한 번만 더어이 대가리를 먹어 봐요 후베르. 그우 그래, 우와. 와우. 큰거 큰 거. 머리 먹어. 머리. 거아니 먹어. 살. 머리 먹어. 연골이에요. 머리. 먹어. 진짜 맛있죠? 이거, 이거 진짜 맛있다니까요 저 여기? 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여기 사람들이 플라스틱이라고 한 거는 그런 걸잘안 먹나? 아니야, 너무 마이... 맛있는데? 말도 안 되게 맛있어요 어. 맛있어 잠깐카메라 <웃음> 맛있어요 <웃음> 와, 맛있어요 맛있어요 <웃음> 어탑 맛있어. 맛있어. 네. 한번 까요 <웃음> 아니요? 아니요? <웃음> 와 여러분 지금 뭘구리뭘구리 말이 아닌데 와, 여기 아마존 아마존 뱀을 잡아서 먹고 그리고 물고기 잡아먹었습니다 사실 중간 영상이 좀 빠져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일단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제가 살면서 뱀을 먹어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뱀을 먹는다 와,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살짝 진짜 그냥 고기맛이에요 막 TV에서 막 진짜 뱀 먹고 막 인상 지푸리고 그러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진짜로 네, 맛있다는 거 계속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리얼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도전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크로, 그렇게 크게 거부감이 없어요 일단 오늘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 더욱 재밌는 영상 그리고 다큐멘터리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웃음>